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병원에서도. 대리점 좀보할거까요 아,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곳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베개 맞추는 그 음. 1박 2일 코스, 음. 뭐 이런 거. 네, 네. 할일 많죠. 네, 네, 할 일이 많죠. <웃음>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잠자는 소리를 들어보자 다음 버전이, 음. 어, 베개를 바꾸자거든요. 아, 예. 음. 베개는 정말, 음. 어, 코를 걸고 나건 상관없이, 음. 모든 사람에게 베개는 다 바꿔줘야 돼요. 우리나라 농 디스크가 많아진 이유 중에, 음. 어, 그, 옛날에는 그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줬잖아요. 음. 뭐, 뭐. 아기 때는 좁쌀 베개, 뭐, 뭐, 커서는. 다, 뭐, 다양한 걸로 예. 자기한테 맞게 만들어주어요 예, 예, 근데. 어느날 산업화가 되면서 네. 손베개, 네. 메모리폼, 네. 라텍스, 네. 뭐, 요상스러운 베개들이 생기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더 늘어버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음. 나에게 맞는, 자신에게 돌아가자. 음. 아, 네. 그리고 육병장. 네. 그래서, 어, 잠잘 때의 자세가, 어, 코구리 음. 호흡에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잘 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잠잘 때 자세가 어 본인의 이 목을 또 그리고 숨을 좌우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코골이 무 코골이 무흡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을 호흡곤란이 일으키는 일곱 어 가지 정도의 원인에 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요 어더 재미난 술과 약물 음. 있잖아요. 음. 술은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서 거구리를 응. 더 크게 유발하지만 응. 약물 우리가 잠안다고수면제 먹기도 하고 아, 감기약을 그건. 먹기도 네, 하고 그럼 네. 그 근육이완 네, 시켜주는 그러면 근육이완이 되면 기도가 더 이완되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이완이 되면 은더 이렇게 굳듯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완이 되면 늘어지면서 늘어지면서 기도를 더더 맞게 되는 거죠. 혀도 예. 늘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맞게 어. 되고. 그래서 수면제 잘못 먹고 무 몸으로 음.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이 현재 지금 주변에 그 사실은 수면제 말고 수면유도제라고 해서 수면제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더 네.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은, 네, 어, 자세에 관해서 알아, 알아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